이거 풀이도 이거 1번 빼고는 다 올라가겠네요. 풀이조차 녹화할게요. 애들이 자리를 옮기고 있어 지금. 앞쪽으로 옮기고 있어. 유승이는 유빈이 자리를. 대현이는 섹시한 엉덩이를 보여주고 있고. 떨어져 앉으세요. 자. 리미트지? 그럼 여기도 리미트, 여기도 리미트, 여기 어디로 가? 영으로 가.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해? 영으로 가야 해. 맞지? 엄밀히 얘기하면 절대값이 왜 들어갔어요 얘기할 거니까 이 식을 다시 쓰면 a n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분의 2의 n-1제곱 플러스 3의 n 플러스 1제곱이 이쪽은 4분의 1의 n제곱일 것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4분의 1의 n제곱일 것이야 그치? 그리고 나서 전부 다 리미트를 취해주면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얘가 같아질 수 있으며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친구 따라 어디 간다 알파 간다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극한이 얼마여라 0이여라 그럼 뒤에 있는 이 녀석을 잘 살펴보자 리미트 빨간색 보이세요? 네. n이 무한대로 갈때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분의 2의 n-1제곱 플러스 3의 n 플러스 1제곱이야 분모 무한 분자 무한 무한분의 무한이면 등비수열인 경우 뭘 보자? 공비를 보자 얘가 큰 놈이니까 이것만 볼거야 실제로 어디에 수렴해? 3 뒤에 앉아있는 이 녀석이 3에 수렴하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수렴해야만 이 값이 0에 수렴해? 3 다음 이거 별표 수렴과 발산의 계산지 이 수렴과 발산의 계산이 보이는 순간 나는 뭐 해야 돼? 발산으로 나눈다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은 무한이더라 그러면 좌변이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으로 나눴으니까 1- a n분의 3 b n이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그러므로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a n분의 b n은 이건 어디에 수렴해야 한다 3분의 1에 수렴해야 한다 그럼 얘를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야 돼? 발산하는 AN으로 나눠야 돼 그럼 1 플러스 AN분의 BN 분의 3 플러스 2 AN분의 BN 얘가 어디 수렴? 3분의 1 얘도 어디 수렴? 3분의 1 그래서 1 플러스 3분의 1분의 3 플러스 3분의 2가 성립 분모 3분의 4 분자 3분의 11 정답은 4분의 11 조금 더 갑시다 정리할 시간은 조금 이따 드릴 테니까 알았어 정리 먼저 할까? 이두개 현재 시각 7시 45분 7시 50분까지 정리 주민아 집에서 못 뽑으면 어 내가 집 근처로 가면 바드로 나올 순 있니? 내가 오늘 밤에 한 바퀴 돌게 너희 나왔으니까 뽑아주면 되잖아 어! 한바퀴 돌게! 영어쌤이 이걸 어떻게 다 뽑네? 양이 많은데 영어쌤이 어떻게 요 아니, 추천인은 영어가 다 뽑아도 될것 같다고 하니까 나 이거 실시간 스트리밍 때문에 모니터 한대더봤어나 어? 어, 미치겠어, 코너때문에 지출이 장난 아니야 지금 <웃음> 수입은 없는데 지출반나? 어. 와 노트에다 번호만 쓰고 풀어도 돼요 네. 정리 다 했나보네 떠드는 거 보니까 <웃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찾았어 실시간으로 너희 얼굴그리고 목소리하고 거의 지연도 없어 근데 내기만 저희 많이 정현이 못 보았다고 뻥칠 것 같아서 정현이네 집 앞은 꼭 갈게 다음 4번 가보도록 합시다 50분이 아직 안됐네요 안 갈게요 네, 조금 더 정리하세요 오늘 밤에 주면 안풀거 아니야. 내일 낮에 돌게. 아 유승이한테. 아 내일 영어 가는 애들한테 줄수 있겠어? 건시 거. 오케이 시찬이 그렇게 해. 개치사해. 한 마디도 안 줄까? 분명이 뭐라고 할까 이새끼 원래 방송 여기서 안 해. 옆 방에서 하거든. 음, 그러니까 학생용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옮긴 건데 이게 스트리밍이 잘 정착이 되면 우리 계약하고 그냥 야자를 해도 문제가 안 되잖아 아, 그래서 그러니까 밤 11시에 11시부터 오늘 열, 11시부터 12시까지 긴급하게 정리좀하자 모여 뭐딱 들어가서 이걸로 해도 되고 시험 전날 구해도 안 받잖아 시험 전날 지, 다 집에 가서 공부하되 스트리밍 접속만 해놓고 질문 실시간으로 뜯서 던지 선생님 몇 번에 어려겠어요 바로 풀어줄 수 있잖아 아니야 정현이 내가 오늘 정현이 손에 꼭 쥐어줄 거야 어. 자 4번하고 5번 가보도록 합시다 푸는 공간이 좀 좁아요 근데 너희 책에 문제는 있으니까 내 풀이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좀 줄일게. 공간이 좁을 것 같아. 자, 문제는 너희가 볼수 있으니까, 책이 있으니까. 옆에 책을 펴놨겠지, 뭐. 설마, 없진 않겠지, 시연아? 자, 이게 뭐야? 자, 4번 같은 경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내가 sn이라고 한번 적어보자고. 그럴 때 힌트가 S10이 300인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숫자를 보면 11부터 20까지니까 S20에서 S10을 뺀게 100인 거라 FN은 첫째 항이 아니라 EN번째까지니까 FN은 SEN에서 SN을 뺀거고 얘는 뭐야 얘는 얘는 좀 다르지 GN은 뭐냐면 GN은 뭐야 A3 더하기 A6 더하기 이런식으로 A3N까지 더한거야 S3N 아니야 헷갈리면 안돼 달라 그러면 잘봐 이제 생각을 좀 해볼게 등차수열이야 그리고 이렇게 잡았고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어차피 리미트 취해주면 얘는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a n 플러스 1이 그걸 이걸로 나눴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플러스 1 분의 a n 플러스 1은 어디로 가겠어 결국은 공차를 향해 간다고 왜 얘가 n에 관한 1차식이고 n은 의 개수가 뭐니까 공차니까 그럼 이 생각은 했을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뒤에 있는 걸 보면 G의 N분의 얼마야? FN이거든? 등차수열의 합이잖아 어쨌든 간에 합 SN들은 전부 N에 관한 2차식이야 N에 관한 2차식 그때 N제곱의 개수가 뭔데? 공차의 반이야 맞지? 그러면 2차식은 원래 뭐였어야 되는지 생각해봐 N앞에 공차의 반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뒤에 뭔지 상관없어. N제곱 N제곱이니까 얘도 2차식 얘도 2차식 이걸랑 근데 S2N은 N대신 2N이 들어가는 거잖아. N자리에 2N이 들어갈 거니까 이게 SN이라면 S2N은 4N제곱이니까 2D N제곱이 된다고 이렇게 갈 거야. SN 뒤에 있는 놈은 2분의 DN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녀석의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3d 이렇게 되겠지 아니니? 내가 왜 이걸 하냐면 뒤에 거 계산하기 싫어서 그래 야 근데 gn을 봐봐 gn을 어쨌든 3개씩 건너가도 뭐야? 등차수열이야 an의 등차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얘는 3d가 공차지 그러면 이 녀석은 n 제곱의 개수가 뭐야? 3d의 반이라고. 어차피 이 자식은 2차식 분의 2차식이라 개수만 본다고. 얼마야? 그냥 2분의 3d 분의 2분의 3d. 1, 1. 이거 그냥 1, 1, 1, 1, 1. 1. 그러면 내가 해야 될건 뭐야? 앞에 있는 이 자식 구하는 건데 결국은 뭐가 하는 거야? 공차 구하는거야요 그러니까 문제가 공차 빼기 1이 답이야. 그럼 가보입시다. 여기를 볼게. 요게 300이니까 S10이 300일 때 S200은 S20은 400인거지. 얘가 뭔데? 2분의 N의 e a 플러스 n-1 d지 얘가 300이라 얘는 뭐야? 2분의 n 에 e a 플러스 n-1 d 이거지? 얘가 400이거든 자 양변에서 2를 다 곱할게요. 그럼 600 800. 10으로 나눌게요. 60 20으로 나눌게요. 40 내가 궁금한 건 누구? d. 그냥 뺄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10D가 20 D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문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맞아? 아 플러스구나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 됐나? 요거 되게 중요해 되게 길지 스토리가 이거를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은 등차 마스터 인정 등차 마스터 인정 지금 현재 시간 7시 56분 따라서 푸시는 데까지 시간 드릴게요 8시 2분 6분드립니다 따라서 한번 다시 푸세요 직접 푸세요 본인이 푼 방식과 다를 거예요 이렇게 푼 사람 있나?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풀었어? 풀었어? 풀기는? 풀지 못했어 야 여기서 여기서 내가 2차식분에 2차식 분에 2차식 할때 소름이 돋지 않니? 어, 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어, 이, 이렇게 가야 돼 내가 사실 지금 레벨트 안 풀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막히는 거 생기면 되게 막 어제 문가꺼풀다가 겁나 막혔거든 <웃음> 봤어요 영상 그래봐 그거를 아니 그냥 궁금해 심심하구나 아니에요 어제 니네 어제 야 어제 아침에 너희 찍은 거 고3 영상 조회수 장난 아니야 1 2 6개인가 엄청 못은데 어, 미쳤대니까? 왜 그래 <웃음> 그거? 그거 그 걔네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상한 채팅 아니 실시간 시청자 수가 아무리 높여도 20명밖에 안 갔는데 조이스가 그냥 일단 저희가 한 번씩 봤어요 2차식 분에 2차식 한 번만 다시 설명해 달라고 FN은 FN은 SEN-SN이야 이게 FN이거든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들 많을 테니까 한번더봐 s n 이라는 거는 어쨌든 어 조금만 더 줄여볼게 공간을 조금만 더 활용해보자 이쪽으로 당겨서자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잖아 내가 등차의 합 S에는 N에 관한 몇 차식인데 그렇지 따라해 그냥 2차식 그때 N제곱의 개수가 뭐야 공차의 반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니까 우린 개수만 보면 돼. 2차항에 개수만. 그러니까 S2N이라는 -E 건 뭐야 원래? 음... 시현아 왜? <웃음> 시현이 노트북에 버퍼링 걸렸대요. 사진으로 버퍼링을 보내줬어요. 잘 먹었어 버퍼링 이거 문제 영상만 다시 녹화하고 있거든? 녹음 다돼 괜찮아 어, 지금 모두가 버퍼링인가 본데 좀 심... 진짜? 좀 심... 다 버퍼링 인드 어? 다 버퍼링 인드 이제 됨 이제 됨 이제 됨? 아 누가 나테 너무 했 이것만 들었어요? 아어린인듯 <웃음> 아, 그래서... 다시 버퍼링 중? 아... 유튜브가 좀좋 좋게... <웃음> 방송용 계속... 어, 내가 내일 작업을 다시 할게 왜냐면 이이이 이, 이 컴퓨터는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어 어, 그래서 조금 버퍼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딴거 인터넷 안쓰니까 괜찮을 것 같아 됐지? 또 안되면 카톡 줘. 바로 반응할게 자 다시 그래서 오늘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온 친구들이 이득을 많이 보겠구나 이거 여러번 설명 듣고 이것만 완벽하게 이해도 등차 진짜 마스터라니까 SN이라는 거는 공차 D의 반을 개수로 갖는 N제곱이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s 2 n 은 뭔데 나도 버퍼링이 보여 그데 인터넷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 끊겼다 들어오겠지? 네. 다 튕기고, 다 튕기고 들어오려나? 방송이 종료되지 않을까? 아니지 종료. 종료되면 버퍼링 걸리겠지 그게 그냥 데이터를 놓여있다끊는면 끊지 않아? 나도 버퍼링 보고 멈췄어 일부러 버퍼링 보고 나도 멈췄어 인터넷을 바꿨어 괜찮을 거야 이제 미안 얘들아 보여요? 카메라 SN이 N에 관한 2차식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반이야 어쨌든 D는 뭔지 상관없잖아 그럼 S2N은 여기 2N 들어가니까 2분의 D 2N의 제곱은 2N제곱이지 2ND제곱 그러니까 FN이라는거는 sen-sn이기 때문에 2차항만 보자면 2dn제곱-2분의 dn제곱이야 2차항만 보면 2분의 3dn제곱이라고 이게 fn의 2차항의 개수야 뒤에 뭐가 오는지 몰라 근데 gn은 얘도 n에 관한 2차식이야 그때 2분의 얘 앞에 공차가 와야되지 근데 얘는 3개씩 넘어가니까 공차가 3d라고 그러니까 Gn 자체도 2분의 3dn 제곱 멋있겠냐. 그래서 Fn, Gn, Limit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어차피 분모 2분의 3dn 제곱 분자도 2분의 3dn 제곱. 몰라 몰라. 1. 오케이? 지금 수업 버퍼링 없는 영상으로 저장 다 되고 있어요. 영상 복습 올라가는데 대신 올라가는 게좀 걸릴 거예요. 내일 아침에 복습하실 때 영상 볼수 있게 다 준비해 놓을 거예요. 8시 3분 어 정리 다 했을 거야. 그러면 5번으로 갈게. 문제 5번은 너희는 다 보이지. 책이 있으니까 난 1도 안 보여. 눈이 나빠서. 하지만 요 프리를 조금만 줄여 보자고 이렇게. 더 있으면 내가 되게 바보 같지. 예? 네? 저거. 좀 줄여놨어요. 자 그리고 5번을 만나봅시다. 자 5번에서 an의 A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 an의 좌표는 y좌표가 n이잖아요. 얘랑 같아지는 거고 그래서 1-x가 2의 n제곱이어야 되니까 차부작차부작해주면 1-2의 n제곱일 거야. 그러면 bn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y좌표가 n이니까 는 n 해주면 2의 n-1제곱이 2x-4여서 2의 n-2제곱이 x-2니까 2의 n-2제곱 플러스 2뭐이 정도 되겠죠. x축에 내린 수준은 cd 자 그러면 대충 대충 대충 우리가 그림 한 번만 그려보자 X축 Y축 Y축이 넘어와 있나? 대충 O, A, N, C, N의 넓이를 S, N 아난 그림 그리지 말자 O, 0, 0 A, N 이렇게 있을 거고 내려오면 OAN에서 추선 내린 거니까 여기가 CN인 거잖아 요점의 좌표가 1-2의 N제곱 컴마 N이니까 요점의 좌표는 1-2의 N제곱 컴마 0이지 그럼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1-2의 N제곱의 절대값이야 높이는 얼마야 N이야 근데 우리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맞겠지. 그럼 이 녀석의 넓이 s n 은 s n 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맞지. 이게 맞지. 그 다음 tn 같게 tn도 마찬가지로 구해주게 되면 밑변의 길이는 그냥 얘일 거야. 높이는 똑같이 얘고. 그러니까 tn의 넓이는 밑변 2의 n-2제곱 플러스 2 e 곱하기 높이 n 나누기 2 e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우리는 tn분의 sn 이거 다 약분 되고, 결국은 쉬운 문제네. 야 위에 거에비하면 이건 뭐, 뭐 문제니? 이게 아우, 나라가 문제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얘 분모가 4분의 1 2의 n제곱이고 분자는 2의 n제곱이니까 얘얼마의수렴에4의 수렴하겠죠 자 여기서 너희가 진짜 알아야 되는거 진짜 중요한건 3번 제일 자주 나오는 빈출인데다가 제일 중요한게 3번 근데 등차 수열이라는 범위까지 가서 수열의 극한이 아니라 수열 전반적인 거를 등토케나 또는 등차라는 것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4번. 나머지 문제는 쓰레기.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다음 레벨 2니까 어, 24페이지 23페이지 네, 23페이지로 넘어와야 되겠네요. 야 오늘 대현이는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엄마가 나가지 말라는 거막 땡깡 펴갖고 나왔다는데 친구들이 학원을 안 왔어. 아니, 쟤네 아. 안 가는 거 알고, 아, 알고 있었어. 알고 응, 있었어? 아나 보고 싶었어? 웃기고 있네. <웃음> 자 다음. 야 이거 아프리카 TV가 배터리가 엄청나가는구나. 무슨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 나 15%에서 털었는데. 6프로야 자, 가자. 등 이거 급수죠, 여기는. 자, 급수단원에서 중요한 게 뭐야?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에 수렴한다. BN이 이거네. 등차수열의 합 BN이네. 야 이야... 가자. AN이 뭔데? 공차가 4니까 4N 플러스 2가 맞지. 4n 플러스 1을 집어넣고 식을 만든 거야 bn이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k 플러스 2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에다가 뭘 곱하고 4를 곱하고 2가 더해진 거지 그럼 이걸 정리하면 2n n 플러스 1 플러스 2는 2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가 성립하네 맞냐뇨 샥샥, 이엔, 이. 배고파. 잘못된 거 없죠? 잘못된 거 없죠? 샥샥, 이. 이. 잘못된 게 있길 바라시고, 나는. 이엔,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 잘못된 게 없네 왜 없는 거지? 그럼 bn이란 뭐, 뭐, 2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이거든 이걸 집어넣어 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분의 4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플러스 N플러스 1분의 2 BN이 2N제곱 플러스 4인 이거 BN이? 아 여기 e n 이군요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애들 막 채팅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미안해 시찬아 어 <웃음> 이거 아니라 유엔이야 잘못했어 딱 니가 있었어 <웃음> 그니까 러 여기가 미안하다고 또 욕하고 있지 아 저것도 선생이라고 막저질하라고 있지 저거 아 임시 참 무서웠고 장당국겠나 4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들어가고 약분하면 N제곱 플러스 2N분의 얼마? 2 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에 N플러스 2분의 2 이건 우리 안해온 거야. 그러니까 부분 분수니까 차가 얼마야? 2. 그거 분의 분자. 2분의 2가 나가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1 넣으면 1 빼기 3분의 1,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어머 사라졌네 그럼 앞에 몇 개가 남고 이게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두 개가 남아 1 플러스 2분의 1이 남아 그럼 맨 마지막은 누군데 n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남아야 돼 근데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필요가 없고 정답은 그래서 2분의 3이야 야르 다음 얘가 뭘 알려줘? 급수가 수렴하니까 일반항은 영에 수렴한다는 걸 알려줘 맞지? 근데 근데 왜 일로 가냐면 얘는 일반항이거든 리미트고 얘는 급수야 급수랑 일반항을 동시에 썼기 때문에 내가 이거 쓰는 거야 다음 보면 B에는 어디에 수렴해? 마이너스 2분의 3의 수렴에 그치 수렴 수렴의 계산이니까 AN이 어디에 수렴한다고 볼수 있어? 2분의 3 그래서 4분의 9가 되고 더하기 4분의 9가 돼서 정답은 2분의 9인거야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P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PN은 Y좌표가 n 인거예요 이게 N인거니까 로그 2의 2의 x가 마이너스 n 2분의 x가 2의 마이너스 n제곱 그러니까 x는 2의 1마이너스 n제곱이 될 거고요. Qn도 구해지죠. 이게 n이면 x분의 1이 4의 n제곱이죠. 맞니? Qn은 4의 마이너스 n제곱 컴마 n이 될 겁니다. 그럼 둘 사이의 길이가 이거라고 했지. 그럼 a에는 9에 지네. 어차피 y 자표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차만 하면 되네. 이건 음수고, 이건 양수야. 이건 음수거든. 이건 양수야. 이건 음수고, 이건 양수야. 그럼 길이는 양수에서 음수 빼야지. 은. 아 이것도 음수야? 아니지. 미쳤다. 나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그럼 어쨌든 절대값 하고 보자. 2의 1 마이너스 n제곱에서 4의 마이너스 n제곱을 하는 거야. 또 시찬이 뭐라고 했나? 시찬이가 정연이크이런 이거는 얘가 뭔데? 절대값 2의 n제곱분의 2 마이너스 4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어쨌든 얘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a에는 그냥 얘네. 자 시그마 처리했어 빨간색 색 바꿔서 갈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분의 2 마이너스 4의 n제곱분의 1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딱로따로지 네. 앞에 거 등비급수 처리해주면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항은 1 빼기 1 마이너스 공비 4분의 1분의 첫째항 4분의 1 앞에 게2 뒤에 거는 4분의 3분의 4분의 1이니까 3분의 1 정답은 3분의 5. 다음 4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페이지는 4번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 같아요. 지금까지 풀이들을 조금 줄일게요. 이거 신기하지? 나도 신기해. 요즘 뭐 이렇게. 스트리밍 수업 하시는 학원들 많다고 들었거든 진짜요? <목소리> 그럼 어 요즘 이게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파이 있어 파범뭐 다른 들 미사일 뭐몇개 있다는데? 여기 들은 게자 4번 문제의 핵심은 좀 키워볼게 4번 문제 이 녀석의 핵심은 봐봐 급수 리미트 시그마 리미트 급수, 수렴, 일반항 이거지. 그니까 러 얘가 어디 수렴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0. 0에 수렴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딴놈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AN에다가 뭐 5분의 2의 N제곱 어쩌고저 그런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우리는 무조건 AN 앞에 누가 와야만 해. 얘가 와야만 해, AN 앞에. 그니까 러 분모분자에다가 얘를 곱해야 돼. 분모 분자에 대해 얘를 곱해야 돼 곱해봐 4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5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5의 n제곱의 a n분의 4의 n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2분의 5의 n제곱 맞지? 더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에 2분의 5의 n제곱의 a n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냥 통으로 다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보면 발산분의 발산이야 지금. 자 분모 분자 정리할게요. 이거 둘이 곱해버리면 10의 n제곱이지 분자는 이거 4 나가고 4 곱하기 10의 n제곱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어디에 수로합니까 4. 요거 4번 좀 중요해 자 1,2,3번 정리하는데 시간 뭐한 5분? 5분이면 충분하겠죠 이정도면 현재 시각이 8시 18분 8시 24분까지 이거 혼자 막 하면 제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짜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이게 확실히 여기서 하는 게 훨씬 집중해야 돼요 당연하지 그거는 선생님이 앞에 있는 건데 진짜지 여기서 만약에 카메라에 내가 나오고 얼굴 보이면서 있다고 해도 지금 내가 니네가 어떻게 하는지 안 보이네 이렇게 듣는 놈도 있을 거고 이러고 있는 놈도 있을 거고 그래다 중간에 야! 들리지마! 이러는 거야 근데 지금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는 그거밖에 없잖아 진짜 전대가리가확 돌아간 거지 네. 네. 확실히 오는 게 낫다. 집중력 쓰고. 그래도 집에서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중학교 사, 예비 고등학교 이런 여자 있는 내가 이거 맞아 아니야고 나자요. 대답을 한대. 그래서 엄마가 되게 신기하게 근데 저년 미친년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웃음> 신주도 귀 아파요. <웃음> <웃음> 저 맨날 자요. <웃음> 아, 정리해. 63분 64. 쪽으로 되게 잘 etan, or n 막 t So, 막 h 도 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하고 에탄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심심하고 싶다? 저글이 유근이 은1이인승인인승 11인승, 1인승 11인승, 11인승, 11인승, 11인승, 11인승, 11인승, 11인승, 11인승, 11인승, 1 채연이 이제 고개 허리 좀 피고 어깨도 좀 피고 채연이 집에서는 마스크 벗고 있지 그래 준우도 허리 피고 연체 동물들이 많아 여기 시찬이 그만 인상 쓰고 권유빈 말을 안 하니까 좋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유분이 왜 채인 웃고 있었는데 지금 인상쓰고 있지 그랬대. 알았어 사랑해 소리 그만 지르게. 안 봐도지나. 유승이랑 대현이도 댓글 볼수 있냐고. 내가 요걸 내가 내가 읽고 있을 때 애들도 읽을 수 있어. 지금. 요렇게 빔으로 화면을 같이 보고 있어 여기 올라가잖아 여기 <웃음> 여기 올라가잖아 여기 이렇게 같이 보고 있어 얘는 빛좀 딜레이가 적냐?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좀 적어 아프리카가 그나마 좀 적어 역시 지금 버퍼링 없죠? 버퍼링 없으면 다행이죠 우리만의 공간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갑시다 5 번. 자등 비수열이라고 했어. 등 비수열. 결국은 뭘 구하는 거냐면 요거니까 R의 육제곱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지? R의 육제곱이 우리의 목표고 이게 뭐야? 가만히 써봐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뭐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진짜 저게 이거지 그냥 이거는 나머지 뒤에 다 더한 거랑 똑같다는 거지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든 뭐 한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얘기지 네. 수렴해야만 해 그러면 1-공비분에 공비 똑같으니까 첫 장이 A4가 돼야지 네. 야 이걸 전부 A하고 R에 대한 식으로 쓸수 있다고 얘가 뭐야 A A, A R AR제곱은 1-R분의 AR 세제곱 야 인간적으로 A는 0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양변을 A로 다 나눠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은 1-R분의 R 세제곱이 성립하지? 네. 양변에 얘를 곱해 그러면 1 r 세제곱이 r 세제곱이 성립하지? 그럼 R6제곱이 얼마야? 1이지? 2분의 1이지? R6제곱이래. 나 미쳤어. 어, 아니야. 미안해. 2 r 세제곱이 1이지? 그럼 R3제곱은 2분의 1이지? 그럼 R6제곱은 4분의 1이어야지. 요 문제는 간단한거니까 어, 간단한거니까 반응 괜찮지 뭐 어렵지 않았고 24페이지로 가봅시다 와 이거 뭐냐 이거 해줬지 이거 해줬지 두 문제 남았지 아 나도 안풀고 와갖고 자 그러면은 얘가 얘를 만족해 만족할 때 이거를 구하라 그럼 얘가 뭐야 얘? 얘가 뭐지? 어차피 등비수열이야 공비는 아니고 1-공비군에 얘는 첫째 항이 a n 플러스 1이잖아 얘는 이거니까 a n이 뭔데 2 곱하기 r에 n-1제곱이지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r에 m제곱이겠네 그게 2 곱하기 r의 n-1제곱인 a n과 같아야 되네 인정? 그럼 양변을 2로 나누고 r의 n-1제곱으로 나누면 r만 남지 1-r분의 r이 얼마여야 한다고? 1 r은 1-r 2r은 1 r이 얼마? 2분의 1 그럼 a n이 뭔데? 2 곱하기 1의 2분의 1의 n-1 제곱 a n 플러스 2는 2 곱하기 1의 2분의 1의 n 플러스 1 제곱 둘을 곱했으니 4 곱하기 2분의 1의 2n 제곱 은4 곱하기 1의 4분의 1의 n 제곱 등비 급수 처리 1 0비 분의 첫째 항 얼마? 1 정답은 3분의 4 내가 볼때 정연히 못 알아들었어 또 이러고 있겠지. <웃음> 아니 이게 혼자 드립을 쳤는데 말을 했는데 반응이 없잖아. 되게 심심해. 또 혼자 미친놈 같으니까 말하면서 혼자만의 세계로 가 막. 아무도 리액션이 없으니까. 대승 선생님은 방에 안 하겠다고 문자도 놓고 문자도 밖에 있으니까. 나 혼자만. <웃음> 아이 뭐야 남대현 일어나서 춤춰봐 이시연 아이 일어나봐 <웃음> 춤춰봐 <웃음> 대현이 춤췄어 자 첫째 항의 1이고 공비가 R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BN이 이거래 오케이? 그래. 이해? 난 이해가 안되는데 너희는 이해가 되니 이게? 나도 못 풀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자 <웃음> 그러면 일단은 공비를 R이라고 하면 AN은 뭐가 돼야 되냐면 R에 N-1 제곱이 돼야 되는 건 맞지? 맞지? 그러면 그걸 여기다 한 번씩 넣어보자고 그냥 그러면은 B에 n B에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e n 1 제곱 이은 로그 3에 a1을 1 a2는 a3은 r제곱 r 4제곱 이런 식이 아니야? 네. 그 다음 r 6제곱 이런 식으로 r에 2n-1 들어가면 어떻게 2n-1 2n-2 이렇게 돼야지 이건 r의 0제곱이네 그러니까 그럼 이걸 다시 쓰면 로그 3의 아래 위에는 시그마 n은 1부터 k는 1부터 n까지 2k 마이너스 2 이거 맞지? 네. 인정?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 먼저 해야 되니까 얼만데 이게? n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n이니까 n의 n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게 앞으로 나가면 b의 2n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n의 n 마이너스 1 로그 3의 r 미 그러면 색깔 바꿔서 초록색 보일지 모르겠어. b2n이라는 것은 너희 보여? 로그 3분의 1에 R 1제곱 R 3제곱 R 5제곱 이런 식으로 R에 2N-1이지 AN이 이거야 여기다 집어넣은거야 그럼 이거는 다시 로그 3분의 1 R에 이거 다 더한거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마이너스 1 이거 얼마 나와? n제곱 나올거야 아마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n제곱 로그 3분의 1의 r인데 얘가 3의 마이너스 1 앞으로 나가지 즉 b의 2n이라는건 뭐야? 마이너스 n제곱 로그 3의 r이야 b의 2n 마이너스 1은 뭐야? n의 n 마이너스 1의 로그 3의 r이지 야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래 아우 난 모르겠어 그냥 이 둘을 더 할래 그러면 b2n 마이너스 1 플러스 bn이라는 것은 둘을 더 해버렸잖아 얘가 n제곱 마이너스 n의 로그 이거니까 더해버리면 얼마나 마 마이너스 n로그 3의 알이지 여기까지 는 됐니? 자, 다들 됐는지 괜찮은지 여기 여기까지 괜춘? 오 강추, 오케이 강추. 더 양한걸로 읽을 수 있지만 그건 안해.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시그마 n자리에 1부터 10까지만 넣으면 ben-1 플러스 ben을 해준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bk와 어떨까? 1 넣으면 b1 더하기 b2 이 넣으면 b3 더하기 b4 그래서 b20까지 더한거니까 얘랑 똑같다고 이게 그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정리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더듬. 마이너스 n 로그 3의 r이 110이야 근데 이거 어차피 뭐야 이거 상수잖아 튀어나가니까 마이너스 로그 3의 r 곱하기 1부터 10까지 다 더한게 얼마인데 55. 약분 2. 로그 3의 R이 모여야 돼. 마이너스 2. R은 9분의 1. 허, 등비급수. 두둥탁 등비급수 1-0B분의 첫째 항 1. 정답은 8분의 9. 두둥탁. 아닥? 아닥은 뭐야? <웃음> 나보고 아닥하라고? 아니, 유승유승 아니야. 아니야 저거 시현이야 어? 뭐야? 진데진데뭐 <웃음> 나는 유근인 줄 알았어 자녹한것같습니강태에 강태 강태고 6, 7번? <웃음> 8시 40분까지 뭐야, 내 목소리, 개인 들리지?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정리하세요. 대현이랑 유승이 정리 안 하고 채팅만 봐, 이 새끼들. 아유. 그쵸? 빔을 사야되겠다 해상도 좋은걸로 그래서 여기까지 칠판 전부 다써 거야. 아... 그리고 수업할때 이렇게 해도 되잖아 네 그치? 인강같은데서 아, 다 이렇게 하는거야 그니까 현장상에 같은거 아 어, 그럼 비또 사야돼 <웃음> <웃음> 이걸 사고 적 있는 걸 떼서 저걸 직접 받으시는 거요 <웃음> 내일 또바뀌저저 저 캠이 올 거야 저 캠이 여기로 올 거야 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해서 너무 더 <웃음> 설명도 할수있겠 일주일이라도 너희가 집에서 공부하는게 진짜 같았으면 좋겠더라 그 진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진짜로 해야되데진짜는 확실히 있다가한번보다 훨씬 다른거에요 지금 고등거 웬만하면 다 하고 있죠 세종 s í n t o m a 보통당이시 네. 보통사람 아, 있어? 아근데저방 분리 때문에 방이어서 다인 그럼 비번을 풀어볼까 어떻게 되나 안 들어오지 이거 들도 안 이럴 때 보경이 탐망 들어오네어제이에 정말 어 탐망 <웃음> 들어가 <웃음> <웃음> <제가>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빌까 <웃음> 하겠네. <웃음> 정리된 듯 하죠. 정리하신 것 같고요. 어, 지금 시간이 8시 40분이거든. 쉬는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8시 45분까지 쉬었다가 8시 4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45분에 만날게요. 8시